빛이 나는 당신의 모습, 하얗고 아름다운 당신의 피부. 디아이쇼, 부트리아 부바칼, 이스트리라 수르르. 그녀를 사랑한 당신은 그녀에게 살포시 입을 맞추고. 가간할 살며시 다가가 코를 꿇고 짚어 아이샤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사랑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두렵지 않아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곁에 있을 거야, 곁에 있을 거야. 아이쉬 그 무엇보다 달콤한 l o 트 e s r 그리움에 사무친 소설은 결코 아니 사랑받는 그대 야아이야 yeah, you m a d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알라의 선물 구우지 말하지 안아도 우리가 남을 수 없다고 음, 우린 함께라고 쌈이 음, 다한 날까지 나. 음, 나 끊임없이 알함 두릴라 음, 하나 님께참믿를드린다 음, 음, Like prophet i l lasur Allah 너무나 달콤한 그의 사랑 아, 피곤한 아, 그는 너의 곁에 아, 기대어 사랑스러운 당신의 머리를 살짝 쓸어넘겨 아이쉬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사랑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두렵지 않아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곁에 있을 거야 아이샤, 그 무엇보다 달콤한 러브스토리 그리움에 사무친 소설은 결코 아닌 사랑받는 그대. 야, 아이샤, 야, 휴메이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